애니몰로우 TV 예 안녕하세요 애니 t 로 TV TV 드 v TV TV TV TV TV TV 비가 오는데 광교 아쿠아포 v 스트에 왔는데 1부에는 해수 보여드리고요 2부에는 t 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빨리 들어가볼게요 해수 들어가서 연락.. 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펜이요? 네. C펜은 네. 관리하기 어려워서 처보자분들은 좀 네. 살리기가 힘들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여기다 그 버튼으로 이렇게 꾸며져 있는 버튼 어이네요 어항이 되게 커요. 그 900에 1 0 0 600되 캐드, 600. 이 어항이 왜커 보이는지 아세요? 그냥, 그냥 우리 거보다 소... 크잖아요. 가로 석자예요, 어... 석자. 속자. 어... 확장돼 네. 폭이랑 높이가 다 100씩이랑 음, 폭이 음. 어항이 어. 어, 어. 폭이 넓으면 이렇게 깊어 어, 어. 보이고 커 보인다 입체감이 있네요 아, 확실히 네. 연출할 수 있는 것도 많고 해서 음. 그러니까 폭이 작으면 자아 작으면 이렇게 똑같이 연출을 해도 답답하죠. 답답하다 약간 이런, 이런 입체감도 좀 더하고 표현할 수 있는 좀고 약간 그럼 폭이 좀 중요하다. 그렇죠. 어. 저희 가 이전하면 폭다 네. 750으로 어, 750. 뭐 어, 마음에 드시는 분꼭있네 예, 네. 네. 저는 이거죠. 뭐? 토마토. 네. 하나 데려가야겠다. 네. 조명이 일단은 테마룩스 맞나요? 아, 네.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다 테마룩스로 쓰시네요. 네. 그 그렇죠. 테마... 아, 다테마룩스네 그리고 네. 저... 아... 이쪽으로 한번 와보시면 제가 네. 특이한 걸 발견했거든요. 그 요건데 <웃음> 상당히 작은 해수어왕이에요. 애포로 작은 거 이름 없고 간단하게 하시긴 재밌겠는데요 네. 네. 처음인 것 같아요. 이런 작은 해수어 저 안쪽에 상어 있네요? 네. <웃음> 같고. 와 진짜 상어 키워보고 싶다 키우시죠? 네. 이런 왕 어떻게 가지죠? 이걸? 어, 스튜디오 이전 하면 이런 왕은 꽉찰것 같은데? 아, 진짜 큰왕 <웃음> 진짜 <크람한> 같은데? <웃음> 와. 이 둘러보니까 여기를 이제 뭐 기준으로 좌측에는 산호축양장들이 있고요. 우측에는 뭐, 에포스 어, 쪽, 네. 해수어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약간 좀, 그리고 조금 다른 습관과 달리 해수어축양장 보면 이렇게 한 마리씩 위에 이렇게 또 위치시켜 놓으셔서 네. 조금 더 이렇게 보기에 용이하게 해 놓으신 것 같아요. 잡기로. 예. 한 마리씩 들어가는 요 어떠신가요? 어항이 작긴 하지만 실수를 하면서 템두 마리 사도 돼요? 얘랑 얘랑 단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수족관에 저희가 오면 항상 보여드리는 게 여기 밑에 하단 부위인데 이렇게 뭐 추경장들이 이렇게 다 개별로 돼 있지만 결국 하나의 선포으로 이용해서 이렇게 좀 운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한 전체 통 동장 그렇죠. 한 하나 네. 성대 네. 이쪽도 마찬가지. 네. 같습니다. 예쁘다. 여기 이제 이쪽 산호 축양장들 보면 레더들이 상당히 이렇게 많은 걸볼수 있거든요. 네. 런데 상태가 상당히 좋네요. 그렇죠. 이쪽 보면 좀 제가 못 보던 산호가 있는데 색상이 이런 색상도 있네요. <웃음> 새빨간색. <새벌감에. 웃음> 새또섭다 되게 비싸요 저런 거 한쪽에다 십 몇만원, 20 몇만원 아, 하나 아, 응. 와 근데 진짜 독보적으로 발견됐다 와 진짜 너무 빨라 햇빨 랐습니다 진짜 말이, 말이 안되는데? 네. 현재는 연산업 위주의 출향이 많이 되고 있네요 여기는 버튼 프렉트 예뻐요 이렇게 보시면 버튼 플렉트 굉장히 예쁜네요 깔끔한 조식에서 음, 신기네 음. 어? 어떤거? 그런 저 모든 색상들이 있네요. 보홍색들 네. 저는 못 봤었는데. 제가 어려워서 안 갔다 왔습니다. 아. 제 실력이 안 되세요? 아색상별로또 그런 게 있나요? 네, 있습니다. 아. 와 희귀다. 또 있는데 스타폴립도 혹시 색깔이 여러 개인가요? 그렇죠 종에 이 따라 다요. 아, 종에 따라. 종이에 따라... 어, 형광이 진한 것도 있고 연한 것도 있고요. 스타폴립트도 네. 아, 색상이 여기가 다릅니다. <웃음> 크리스도 와서 조금 놀란 게 네. 색상이 좀 다양하다 음.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돌아다녀 본 수족관에 비해서 좀 색상이 다양한 걸좀알수있었어 우와 말미잘이에요 말미잘 같은데? 와. 와 진짜 이거 홀? 대박입니다 이모부비부비잘할것 같은데 이거 이 끝에 게더 예쁜 거 우와 씨 멋있다 진짜 멋있어요 지금까지 어 광교에 있는 아쿠아 포레스트 해수점에서 일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어 해수어와 산호들이 있으니까 근처 사시는 분들은 오셔서 자유롭게 구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지금까지 님물로TV의 테드 기회였습니다 아니 가오리 봉은 아닌데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